두개 틀리고 부인가이생겼어 <웃음> 변준자 그거 그 페이브스쿠 스토리 봤나 카톨릭 대 의대 적정 어, 연대 받다, 적정 서울대 적정 <웃음> 연대 적정 <웃음> 연대 적정지 봐. 현실 부산대. 동거이 아국수 아, 만점 음. 부산대 의대가는 학교가 있다? 부흥대 출신. 남 에디에서 크게 틀린, 틀린 되지, 사람 부산에 있는 대학을 야. 가는 학교가 이거 이거 포개 벌써 에디시 모드 뭐가 나왔는데 잠 지금 야 tp 되지 않나 분 개하던데 에어, 어떻게 했냐 tp 되고 근데 스위치도 에디시 돼 뚫린지 좀 됐을 걸 스위치가 좋아졌다야 좌표로 tp 되어 야 근데 가오가 있지 그래 가오 뭐 했어 에디를 쓰냐라고 말해보지만 안 써. 그래서 600도 이가면너 나한테 도 이때 면이맥스리자몽 쓸거야 안쓸거야? 도대체가면도 이때 가어은 100도 이때 가오은1 0 이때 가면은 100도 이때 가면은 100도 이때 가면은 100도 이가 건초 1거다딸이서 밀로 만들죠. <웃음> 저도 <저거 웃음> 밀로 교환하면다그0 0도 이때 가면 농부한테. 어. 아, 돈좀 벌자. 아, 내가 하마치 서버를 하나를 열어놨었구나 IP를 그래야 그래. 이거 밀좀다깎아봐봐 나무를 먼저 캐야 한다. 나무? 야 마크 상남자를 돌도끼로 열개 이상 캔디. 바로 바로 <웃음> 광산. 야, 야 이거 이걸로. 캐가 광산, 광산. 중산, 마크 예. 상남자 광산 갈때 먹을 것다 들어가. <웃음> 거기서 <웃음> 좀비로. 음. <웃음> 집은 다 털어봤어 좀비 고기 쳐 좀비 먹음 <웃음> 아 이거 침대 내가 갖자 좀비치 먹고 살아야지 덕구야 이거 집 좋은 거 우리 갖자 이거 <웃음> 침대 이거 다 뜯을게 침대는 이원스만큼다 뜯어놔라 하나씩 야, 노란 거 하얀 거, 거. 야 우리 근데 주 컨텐츠가 뭐야? 뭐 서로 죽고 죽이는 거야 아니면 이제 마... 생존하다가 생주... 마... 야 우리 그냥 평화롭게 마을 건설하자 마을이 이미 만든.. 독립하고 도립. 싶으면 독립해라 음... 음... 아니, 독립하고 내가, 싶으면 독립해야 내가 된다 내가 진짜 죽이려면 계속 죽일 수 있거든 그냥 음... 얻기 상태 이제 서버 들어와봐 태어나자마자 리스폰해서 죽일 수있다 뭐야 야이 집은 뭐냐? 뭐 있음? 아, 뭐 있어? 아니, 이집 봐봐. 아, 이 TP 해줄까? 아, 아, 아. 이 집은 뭐냐? 어? <웃음> 이 집... 어? 이 집. 어, 이 나온다. 못 나온다. <웃음> <저거>. 저, 저... <웃음> 이 새끼 못 나온다. 개불쌍해. 뭔데, 저거? 저 새끼 못 나온다. 개불쌍하다. 와, 뭐지? 이게? 뭔 집이야, 이거? 야, 이 새끼 개불쌍해. 야, 돌고깽이 있나? 어, 돌고깽이 있다. 축가 어, 줘봐. 경도 내 음. 화면 보임. 음. 야 저.. 저.. 저얘 불쌍하다 응? 안 보이는데? 신짜나보이는 <웃음> 화면공이 안 켜져있나? 어? 나 어떻게 켰는지 모다 아니 내가 켰는데 네. 안보는데와야야 보이... 야, 이게 그거가 새로 뭐안 추가된 ]는데? 거 어.. 그런 거. 아, 아, 아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지금 철 깨고 있다 어이거 이거. 이거 오, 야 내꺼 오디 뭐? 뜯어볼게 와 진짜 괜찮은데? 본인이 마크 황이거든요 이 제디 들어올 줄 알지 서버. 어, 그거 어, 그냥 서버 추가해서 들어가도 돼. 포트 지고 어. 들어오면 되잖아 서버 추가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포트 열 때마다 바뀐다. 아 그래? 응. <웃음> 뭐야? 마자랄 빨리 막 하는 거좀 보고 싶나. 마자랄 마자랄의 플레이 보여 주지. 양팀 보고 공부했나 보네. 칼 만들어서 돼지 죽이는 순간 쫄보로 간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가 네. 동물 농장 있는데 죽이 있석야 목했다고 나무로 목탄 만들 순간 쫄보 간지. 어이씨. 그, 그거 좀밤 됐다고 호닥닥 어디로 뛰어가는 거 들키자마자 바로 <웃음> 왼손으로 몬스터들이랑 싸우면 상남자 아니야. 야, 보이나? 아 NPC 말을 기대 살면 진짜 바로 그냥, 그냥 쫄보간성어 아, NPC 말 그것 좀야자 NPC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인정이지. 채... 책장은 인정이지 그 소가죽 가지고만 <웃음> <웃음> 책장은 쌉인정 이건 상남자도 꼬려서 없을 수 없지 <웃음> 책장은 잠깐만 <웃음> 야장은 야장은, <나>. <웃음> 야장은 고정 야장 고정이지 야장, <웃음> 야장 손으로 만들려면 소랑 사당수수 몇마리 잡아야 돼고마했어요 어, 네, 여기 나 건들지 마봐 잠만 근데 랭넘어지는데나볼때나 그렇게까지 몰래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오랜만에 스코어보드를 한번 다뤄보자 커맨드를 다 까먹었다 스보 안 아, 하니까 이상하네 빨리 <웃음> 오야 조작법 기... 뭐야? 역약성 <웃음> 빨리 곡괭이 만들어라, 늦었다 나무 고갱이돌세이캔 스탄스 자 <웃음> 레알 레알 <웃음> 조합때다 들고 갔으면 씹0기한 바로 욕박 <웃음> 7주를 <쯔러워. 여기> 막... <웃음> <웃음> 조합대 바로 막았다 <웃음> 잠깐만 스코어 보드 네. 명령어가 다 조각 이 만드세요 아니 조개를 어, 누가 만드는데 그게 <웃음> <웃음> 무조 들고 다시 캐가는 거야. <웃음> 풀라이브. <웃음> 님 나무 <남업> 없음 <숲> 쓰고. 뭐뭐 <웃음> 어, 아니 돌칼은 희정이지. 내가 필요한 내 필요한 건다 준비. 약칼은 <웃음> 야정이지. 뭐지 이거? 일. 아니 개꿀. 잡았다 <웃음> 아, 김.. <웃음> 아이 김치에 빵한점먹는거 인정할 수 없지만 <웃음> 한 번만 봐줘 야 이거 3분의 1 어떻게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맞다. 3분의 1할수있뭐할수 있는... 뭐 있네 어우 랄 잠깐만 이거 왜? 어떻게 하더라 아 그리프 있네 야 마자랄 마자랄 마자랄 마자랄 이거 잡으면 마자랄 아, <웃음> 내가 또 뭘까 뭐? 내가 컨트롤을 보여줄게. 자, 진짜 진짜 마자라를 뭐 하는 줄 알아? 3을 만들고 3 만드는 게왜 마자라인 곳이지 <웃음> 아니 감히 좀비 때 이까리가 죽어라. 야, 뭐야 이거? 설마 밤을 위에서 좀보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아 아니지 아니지. 오크리프 보인다. 좀비다야 이거 누르지 마. 죽이지 마 그거야. <웃음> 나나라야 죽이지 마라. 아씨발 하지 나나라고아 지금 커맨드 만지고 지... 있다 이거. 아, 파이더가 아, 죽였는데아저 <웃음> 시. 산산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저시끄다가 아, 아... 잠만 지금 코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그 크리에티브로 이 해라 병신아 <웃음> 크리에티브로 하고 가자고 음. 어? 그냥 안 하고 있어 아 근데 상담자는 상담자는 크리에티브 이안 하지 응. 안녕 나중에 커맨드 보로 어. 만질 일 어. 있으면 할게 음? 아 뭐야 맞아랄 야개 죽이지 마 음. 뭐가 죽었어 내가 죽었다. 템주라거친 아, 야생에서는 나발고 다 적이다. 처음 일. 아잘 알. 씻고 출게 마셈. 잠깐만. 초원에 아. 나 잠시 한 어. 음. 그거 켜줄게요. 잠 잠시 어? 그거 켜줄게요. 깻목 켜나리네 갔다 올게. 킴 이벤토리. 아게인베이 아... 아, 즐기려고 했더니 팀킬 당하는 이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졌다 아, 복지와 이건 좀 아니지 크리프 <웃음> 씹고 있잖아 안돼 저리가 안돼 저리가 킬드 음... 임종 데스카운트 두. 임종 갬, 거미 인공지능이 원래 이렇게 쓰레기였던가? 그럴 까야 씨발. 오 이게 무슨 일이야? 또 뒤지겠다. <웃음> <웃음> 아 씨발. 안돼 나 죽고 싶지 않아. 뭐야? 좀비시킨 니왜 여기로 나란 걸어오냐? 꺼져라, 스코보드. 나는 아까 돌독끼하고다 잃어버렸다고 씨바 팀킬로 씨벌연들어 꺼져 그러니까 아 <웃음> 됐다 임종 <웃음> <웃음> 또 죽었어 됐다 임종 떴다 아또 죽었다 <웃음> 아 맞다 이제 기억났다 야 이거 어떻게 했는지 <웃음> 와또 죽었어 혈장 <웃음> 혀... 아야 나무검도 는데 씨바 또 스케 만났다. 예. 근데. 괜찮나 마이야, 이거? 나무검도 근데 스킬 처음 만났다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죽일 수 있나 이거? 오브젝티브스. 내성 스킨. 아. 루미. 괜아아또 <웃음> 죽었다. 몇번이 뒤지는 거지? 오케이. <웃음> okay. 야야 스코어보드 켜놨다. 게임 모드. Oh 야, 마녀 실끼 있는데? 어디? 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마녀 실끼가 있다. 야, 니 위에 있다, 나 지금. 응, 진짜네. <웃음> 임종. 야, 내려오면 마녀한테 발각됐다. 쟤발 찍혔다. 야, 야, 야, 던진다, 미친년이. 야, 야, 뭐야, 너, 너, 씨발, 왜그 살이냐. 어, 나를 죽였네. 이쪽에 먼저 죽여 놓고든 뭐할 말이 더 있으신가? 아, 그럼 씨. 이거.. 그럼 내가 죽여도 상관없죠 이제 1 임종? 뭐? 야니 네 마녀한테 죽었어 야어고 한다. 네일어나 인벤 세이브에서 인벤 세이베, 인벤 죽어도 된다 옆에 숫자 부르는 아, 것만 신경 안 쓰면 난 아까 인벤 세이브 안 됐대 죽어서 템다 털렸다니까 그건 저 새끼한테 말이지 아, 난 거미한테 죽어가지고 그거 할래 했는데 야 머리 흘때 체력 뜨냐고 한다 어디 있냐? 덕구씨. 어. 어디 계시죠? 아이야. 어? 크리퍼한테 쫓기고 있다. 죽이자. 어? 아, 저기네. 아래. 네. 아래. 이꺼는다고 네. 또 그냥 보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집을 지어야 될것 같은데. 음? 일단 여기 논작물 이거 다 뽑아. 애거좀 캐자. 야, 니네 무기. 목이... 이거 뭐이야아 h e n I go. w e 나이이 아야.. 뭐야 이상.. a t 이 n of your own c h 자 m t 처음 t 처 n s 스 i c 가 사람 farm, ton, 뭐야 n t o 야야야 n ton, 야, 저 새끼, 쫓아내라, 그냥. 나무 하나 못캐게 하는데, 뭐, 저런 건데, 이 새끼는. <웃음> 괜찮나? <재밌어>. <웃음> <웃음> 아니, 딱, 딱, 죽지 않을 정도만. 자. <웃음> <웃음> 어, 알아 죽는데. <웃음> 야, 너왜 나가냐. <웃음> 야, 너, 이, 또 다시 들어와봐. <웃음> 야, 딱, 대기 타고 있었는데, 내가. 저희 <웃음> 한 세네 명 구했는데 괜찮아. 서, 서버 들어오래. 어, 개수는 상관없는데, 음. 그럼 월요일에 봐줄 수 있나? 어. 그 포켓몬 서버 한글 패치 버전이 있을까? 아, 그거는 상관없다. 아. 그거는 내가 찾아서 할수 있긴 한데 아, 근데 그거 클라이언트도 모두 있어야 되잖아 야이게 학원 꺼도 아, 될것 같은데 그래? 아닌가 아씨내계좌는 아닌가보면 리스타 간다고 응도구야 음. 어디 있는지 나포켓몬 하러 간다 그럼 음. 뭐다음주 보자 뭐이 응. 테이블이 더못아 하이 야 뭐야 야 덮고 들어와도 된다 이제 안전할 거다. 어. <웃음> <난> 한만넣어보셔 <웃음> 꿀잼 나올 것 같은데. 꿀구야잼고야 꿀잼. 이 안전할 거 있나? 어? 지금? 어, 있네. 어, 어, 이리 왔다, 이리 이리. 땅 파서 살자. 이 새끼 뭐야? 어, 어? 아, 야씨야 자꾸 저러고. 데 자꾸 젖어. 자꾸 전화가는데, 어쩌냐. 동건이 아, 어? <웃음> 조금 질안 좋은 친구가 자꾸 전화가는데, 어떻게. 심으라 그러면. <웃음> 심, 심을까 야, 여기 땅콩 좀 파자. 아, 어, 다, 다, 데이내이 어. 통은 어때 쓰는 거냐. 그거 안에 작물이나 씨앗이나 묘목 같은 걸 어? 집어 차오르는데, 그거에 다 차면은 나중에 뭐, 퇴비로 사용하지. 아, 잠깐만, 나, 나 모르고 다른 캠이 접었다. 카메라 끄기. 아, 황금이 거지. 난 저기 가서 해초를 좀 구해봐야겠다. 아, 경도 혹시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일까 아. 음. 아 개꿀잼인데야. 왜? <웃음> 이따 이건 놓고. <넣어야> <웃음> 뭐두루는거린데 계속. 야넌왜 다섯 번이 안 죽었냐? 어 어디 갔냐 응? 근데 니 어디 갔냐? 지금 바다에서 해초 캐고 있다 바다에서 해초 캐고 있다고? 이거 나중에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응. 아니면 저 태비통에 사용할 수도 있어 아 근데 경도 이래 하면 보이나 화분 공유는? 모르지 네건 좀 걸릴 것 같은데 바닥에다가 또 해초를 약간 심어주고 응. 나중에 자라야 하니까 심어줘야 돼. 지금 요 방에 누구 있냐? 아 참고로 나는 현재 배가 고프다. 점점 게이지가 까이고 있지. 어디 있어, 너? 야빵 만들어 먹자. 아이 안에 있니? 야 이거 와봐. 야, 일단 이렇게 오클릭하면 찬다 여기. 야 이거 봐봐 여기 이거 이거 응? 상자 봐봐 상자란다 이거 태이통보석응봐봐 봐봐. 이렇게 떴다 또... 잠깐만 야 요거 한, 다시 한, 이거 다시 잠깐게 이거 잠을 집어넣어가지고 채운 거거든 응 이거 클릭해봐 뭐야? 뼈가루 나오 야동건이 우리 다시 방파자 뭐 c 십시 어. 우리끼리. 아무튼, 아까 막, 이렇게 음. 뼈가루가 하나씩 만들어진다. 어, 진짜? 뭘 넣으면? 여기에다가, 뭐, 요 캘프 있다, 얘가. 요거 캘프 쪼가리, 고 내가 사용해온 거. 요거. 이거. 요거를 너... 여기에 우클릭해서 하나씩 넣어보세요. 근데 캘프는 어디다 쓰는 거냐, 또. 그건 나중에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말린 미역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어 아 요렇게 해서 비료로 먹들어 이런 식으로 이거다 채우고 나면은 몇초 후에 또 하얀 색깔이 뜨거든요 아 이거 야 이거 음식 다 되네 어 음식이면 다 된다 혹시 이거 될까? 썩은 살좀안 된다 근 혹시 석탄이 있냐? 석탄 <웃음> 있었는데 그 아까 왔던 개새끼가 나 죽이면서 다 가져갔어 제발 그러면 인맨세이브 안됐어 어, 어, 인벤세이브 이젠 되긴한데그 뭐 뭐지 석탄 다시 캐고게 내가 서 같이 캐러 아... 가자. 도끼, 도끼하고 곡괭이 없다 그리고 지금 배고픔이 세칸 떨어졌고 목숨은 한칸반남았다 아니 고기 먹으라는 아니 고기 고기 하고빵 스물 한개더 있다 나. 아야 그냥 한번 죽고 오는 게더 빠를 것 같아 그럴까? 죽고 나. 다 음, 죽으러 아니, 간다 여기 나중에 침대 하나 박자 나중에 야 음식 내가 챙겨도게 네, 침대는 두개 박아야지 응. 지금 바다 여행 떠나고 있거든 <웃음> 진짜? 저 멀리엔 습지가 있네 어쩐지 마녀가 튀어나온다 했더니 습지 없구나 응. 어! 아 죽었어 질식했다 <웃음> 흥분이 근데 얘네들 왜 길을 왜 이렇게 파았냐? 어, 이거,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파있는것 같은데. 아, 저밀짚 모자 쓰 애는 죽이지 말자. 밀짚 모자 그거? 때리면은 주민들은 호감도 떨어져가지고 더 비싸게 준다, 물건. 아, 난 누구 하나 죽였는데.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저 물건을 주는 애 본인을 죽인 그렇게. 어. 여기 집은 다 털어봤나, 한 번씩? 집은 뭐 딱히 어... 침대 말고는 탈거 없다 걔들 집이 아. 여러 개 있긴 한데 우리 방금 거기 그냥 우리 집으로 할거 어... 그거 조금 지금 확장하자 밑으로도 위로 우리 철캐잖아요 가마솥 혹시 괭이 있나? 어? 혹시 괭이 있나 괭이 만들면 되지 음이 밭을 좀 써야겠다 역시 밭 없으면 부 바라이 같은 거다 때우고 요 밀덩어리도 다 캐고 아그 새끼가 가져간 게 밀덩어리도 수십 개가 있었는데 씨. 석탄도 한 서른 개 넘게 있었는데 그거 나가는 거지 <웃음> 주민 자던거 침대 뗐는데 괜찮나? 상관없겠지 뭐 <웃음> <웃음> 우리가 먼저 안전해야 하는 겁니다 <웃음> 그렇군 <웃음> 침대 개 많다 야 지금 <웃음> 아 근데 역시 중민마을을 기초로 시작하니까 참 뻔하네 어둡게 어, 나 농사는 우리 새로 하자 그냥 농사 있던 것좀 써야지 그랬대 지금 당장에 써야 한대 어, 목탄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석탄 밑에 많은데 바로 옆에 계곡 있다 얘가 아, 철도 많고 다 어, 철도 많다 오케이 근데 밑에 지금 가면 스켈레톤 같은 거막 튀어나온다 응 뭐야 누가 종 쳤는데 내가 쳤다 아 진짜 종 쳐, 쳐지나? 쳐나두개 있는데 어, 오 클릭이나 좌 클릭해 보세요 쳐질걸? 근데 걔, 걔 쓸모없다 어 쓸모없다 <웃음> 그닥 쓸모없어 어? 잘 맞네? 어 밑에 많다 이거 그것 좀개줄수 있나? 목탄이라도 어. 좀 만들어 줄수 있나? 목탄? 내눈 앞에 석탄은 안 보인다. 와눈 앞에 스켈레톤이 보인다. <웃음> 와 좀비다. 철골부터 시작하자. 어. 그 물량도 필요하니까. 여기가 네, 네. 좌표가 바닥이 좌표가 어떻게 되냐 여기? 오! 가죽 세공간 어, 이런 애도 있었구나 근데 가소 가죽 저거 7개나 구해야 한다니 예명은 야 지금 그... 야 협곡 바닥 나중에 y 좌표 좀채어줄수 있나 협곡 바닥 그 f3 이상한 거 등록돼 있어가지고 못 본다 지금 협곡 바닥 협곡 바닥 음. 음 나중에 가면은 야철 구울 건 있지 철 구울 건 나무 쪼가리는 있을 텐데 목탄 없지 아직? 응 음. 아! 거미새끼가 아, 왜 여기있어? 거미새끼, 인공지능의 안습지능하고 오. <웃음> 어, 죽였다 거미새끼 일로와라 내가 킬하진 않을거다 단 우리의 형님인 철골랭께서 해주실것이다 아야 아야 따라와라 철골랭 일로와 <웃음> 와, 골렘 새끼, 저, 거미 한번에 보내버리네. 어퍼커드로. <웃음> 미친. 아, 렉, 렉바가. 응. 야, 이이 이 마을에 철골렘 하나 있는 게 너무 기모띠 하다, 니 철골렘 있어 아 맞다 있더라 어 하나 있다 <웃음> 아철골 야, 아 근데 저 위에 언덕에 바이 밭이... 있네 맞다 동거 이제 누구 하나 들어올 거거든 어. 은근슬쩍 골리면 된다 이제 그 친구 참 교육이 필요한 친구다 참 교육이 왜 필요한데 도대체 나 주... 그건 이유가 있다 개인사정이 있다 TP할게 어잠깐어 깜짝이야 나를 TP한다는 줄 알았다 너무 놀래라